<웃음> 안녕하세요. 통영 쪽으로 2박 3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날 20, 21일, 22일, 그렇게 계획을 잡고, 펜션을 잡고 2박 3일 계획을 했었는데, 19일 밤에 출발을 해서, 20일 하루밖에 못 탔어요, 배를. 통영 쪽으로 간 김에 3일 연속 잡자. 하고, 제 용돈 그동안 모아놓은 거랑, 뭐 집사람이좀 보태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언제 또 올지 모르니, 이왕에 낚시한 계획을 그쪽으로 잡았는데 20, 20, 21, 22는 좀 바람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기상화학화로 출조 못하시고 그래서 집사람과 아침에 테라스 펜션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통영 풍화리에 있는 펜션을 잡았는데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오늘 어차피 못갈 거니까 아 물도 이렇게 내만 완전히 내만이고 거기가 펜션 앞에가 물색이 아침에 커피잔을 들고 가 보니까 굉장히 맑더라고요. 영상에서는 그렇게 맑게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마음이 맞아서 찍게 됐습니다. <웃음> 집사람이 카메라 감독해줬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일반 다낙나하지 못했어요. 저희 제가 뭐 진리구 간 것도 몇 가지 안 되고 요즘에 많이들 쓰시죠 레이저 애기. 무슨 뭐 요주리 얘기 뭐 이렇게 명칭이 많던데 그냥 레이저 얘기 그건 안 담았습니다 그건 뭐 자체로 알아서 부력이 잘 맞춰져 있고 유형도 잘하고 뭐 어필도 잘 하겠죠 어 저도 분명히 씁니다 레이저 얘기를 쓰고 요주리 얘기를 쓰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제 뭐 취향이니까 <웃음> 저도 나와 다르다고 욕하진 않으니까 <웃음> 제 취향이니까 그냥 존중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 뭐, 나라란것 중에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는 놓지 않았는데, 분명히 여기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를 실험을 했고, 채비와 가지채비를 했을 때 유형, 뭐,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거, 그런 걸좀 찍어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채비, 체비. 2단 채비를 아시죠? 갑오징어나 쭈꾸미 뭐 이런 거 하실 때. 기둥줄, 채비의 기둥줄에 직결해서 뭐 단차만 조절을 하시든가 아니면 기성채비를 사용을 하시든가. 제가 손으로 기성채비를 흉내내서 만들어가지고 좀 흘려봤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가지채비에다가 쭈꾸미도, 쭈꾸미 칠 때, 가보징어칠 때도 가지채비를 주로 쓰니까 가지채비의 길이만 조절해 감서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채비에, 음,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 없는 얘기를 한다면 유형도 잘 하고 좋아요. 좋은데 내가 뭐 밑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게감을 느끼려고 콕콕 찍는다든지 그러면 그때 기둥줄과 같이 움직이는 게제 눈에는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자그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가지채비에 일반 왕눈이 얘기를 달았어요. 달았는데 이 녀석이 가지채비의 길이만큼 완전히 바닥에서 가지채비의 길이만큼 수직으로 선다고 했죠. 서 있습니다. 이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서 있는데 이 녀석이 가지채비 줄 만큼 위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가지채비의 강점은 유형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떠 있느냐? 그걸 좀 수심, 뭐, 바닥에서 뜬다고 해봐야, 뭐, 한, 진짜 높아 봐야, 한 50cm? 이 정도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잘 유용하게 됩니다. 가지채비에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 그걸 유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지채비에왕눈이얘기 그리고 1호 고리추를 잘라서 뭐 저는 0.5라고 하겠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제가 자른 거니까 기성품을 자른 거니까 0.5가 일반적인 왕눈이에기에 1호추가 가라앉습니다 싱킹, 싱킹 타입이에요 그런데 가지채비에서 추 바닥 쪽으로 많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왕눈이가 제가 이게 불량품인가 해가지고 둘째 날이죠. 펜션의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아침에 나와서 담가서 흘려봤어요. 근데 옆으로 눕더라고요. 그래서 불량품인가 해서 다른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러면 그 많은 개수가 전부 다 불량품인 건지. 자 참조하시라고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옆으로 눕습니다. 가지채비에 억눈이 기 달고 일반 억눈얘기가코 쪽을 들고 이렇게 그냥 둥둥 뜬, 뜬다고 하면은 그 녀석의 부영만한 중간쯤에 그러니까 살짝 가라앉든 살짝 뜨든 간에 그 녀석이 물속에서 어떻게 유형을 하는지 가지채비가 팽팽하게 돼서 하는지 물론 조류가 세다고 하면은 팽팽하게 유, 유지가 돼서 그 가지채비의 밑에서의 단차 높이만큼에서 수평으로 유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완전 싱킹은 밑으로 가라앉고 아예 좁쌀봉돌이라든지 뭐 싱커를 목줄에, 가지줄에 달지 않으면 좀 뜨든지 할텐데 웬만하면 좀그 가지채비의 단차, 바닥에서의 단차 그 높이에서 유형을 잘 해라 하고 좁쌀봉돌로 부력을 맞춰준 영상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왕륜 얘기가 옆으로 눕는데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비싼 거 쓰면 전혀 관계 없겠지만 뭐 무게도 잘 맞고 했는데 위로 뜨는 게제 생각은 그래요. 위로 뜨는 녀석을 그 계속 뜨지 못하게 핀돌이나 뭐 가지줄 이런 걸로 잡아주니까 가라앉기 가라앉습니다. 조류가 빠르다면 조류도 제가 구현을 해 보려고 끌고 다니긴 했는데 조류가 빨라도 눕는 건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핀돌에도 점검을 해 보고 왕눈이 얘기 앞에 고리 돌에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 잘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튜닝하기는한 건데 분명히 무게추가 있습니다. 무게추가 있어서 밑으로 아래 방향으로 해야 될 건데 옆으로 놓는단 말이죠. 이 옆으로 놓는 거는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일반 왕눈 얘기를 가지채비를 하시는데 뭐 싱커를 앞에 가지줄 앞에 싱커를 다루신다고 하더라도 손을 대셔서 저항이 좀더 생기게 그, 걸, 꼭, 하시는 게, 이게 똑바로 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영상을 좀 보시죠. 그 다음에는 가지채비에 제가 부력을 한 녀석인데 어, 수심 탐색 수심 층참 아, 너무 꼬장꼬장하게 한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어, 저는 저의 노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부력을 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일반 억류 얘기보다 물 속에 들어갔을 때 핀도레가 있으면 그 핀도레 무게 때문인지 앞쪽을 좀 이렇게 원래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수면이라고 하고 바닥이라고 하면 쓰는 녀석인데 이 녀석 튜닝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력을 해서 얘를 좀 이렇게 위로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 코쪽에 핀돌에, 핀돌에도 분명히 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된다고 조류가 있으면 똑바로 섭니다. 이거는 사실 이 녀석 때문에 제가 이, 이, 이렇게 튜닝하는 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저는 여는 선착장 이런 데 가면 그뭐 원투를 하든 루어를 하든, 뭐 그냥 바람 쐬러 가든 간에 이 녀석들을 한 번씩 담궈보고 왔어요. 근데 서해권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안산이라서 서해권에 가면 조류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 채비를 해갖고 가서 담가 보면서 아 어떤 게 제일 낫나? 별거 다 해봤어요 스폰지 테이프 도 해보고 뭐 해봤는데 이 녀석이 제일 낫더라고요. 담가 봤을 때 위에서 위에서 봤을 때 눈으로 어이 녀석 똑바로 서네? 이런 모습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이 거예요. 벽에 그 앙카 뭐 전에 설명도 들었, 들었었죠. 아튼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채비에 해놓고 옆에서 수중촬영을 하는게 뭐 저한 저도 궁금했던 점이고 야 굳이 뭘 부력을 해주느냐 이렇게 의구심 가지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지 몰라서 해봤는데 제 눈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맙게도 보고 요만한 녀석이 이걸 먹이로 하는건지 지친구로 하는건지 좀 따라오더라고요 자 영상을 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 다음은 어, 튜닝 부력하고 뭐뭐뭐 뭐, 뭐 이런 것들 야광 테이프 달고 뭐 이런 손이야 뭐 간단한 거니까 근데 이 녀석 손댄 녀석에 가지채비 한 녀석을 좀 많이 가라앉혀봤어요 바닥 쪽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손 되지 않은 일반 왕눈이 채기보다는 유형의 모습이 좋습니다 바닥에. 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에 거의 가라앉아서 끌고 다니니까 조류가, 조류와 좀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좀 떠서 이렇게 유용을 합니다. 자, 영상 보실게요. 다음 영상은 뭐이 녀석을 가지채비에 접살봉돌로 가능한 가지채비가 있으면 싱커가 있고 가지채비 단차가 있고 이 위에 기능줄이 이제 원줄로 연결되러 가는데 이 단차만큼의 가지채비에서 물속에서 유영을 했으면 이거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단차 만약에 이게 구현이 되면 이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왕눈이 손안된 왕눈이 얘기보다는 좀 낫겠고 또 단차 높이로만 꾸준하게 유형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 단차를 제마음대로 조절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심 탐색하시는데 더좀 용이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영상 보실게요. Thank <sniffs> you.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간 김에 찍었습니다. 11월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올려드리겠지. 뭐 늦어도 11월 초에는 올리겠죠. 근데 음, 문어 시즌이죠. 남해 쪽에 여수, 뭐 여수나 통영, 삼천포 근데 거기는 또 하나 시작되는 게 가보징어입니다. 이제 사이즈 가보징어. 그래서 일반적인 문어 채비를 채비가 뭐 물속에서 어떻게 올려들 지나가는지. 그것도 좀 찍어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올려봤습니다. 왕눈이 얘기 밑에, 추우 바로 위에 뭐, 핀돌에 그 자작체비를 하셔도, 아니면 기성체비 흉내낸 저의 뭐 자작체비 핀돌에 세 개인데, 싱커와 같이 하는 큰거 하나와 핀돌에 두개더 단. 그 위에다가 단차를 좀한 20cm? 25cm 정도 높여서 왕눈이 얘기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채비에 단차한 약 20cm 위에 일반적인 먹는 얘기를 직결 뭐 핀돌이 하나만 달고 달고 그 바닥 쪽으로 이 녀석을 해서 뭐 유영하는 모습 뭐 조류가 있겠죠 저는 음 미끌림을 감수하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근데 예상이 아주 정확하게 적중을 하더라고요. 이 녀석 담갔다가 한 두세 번만에 한 번씩 막훅 펴진 거 손톱으로 눌러주고 어디 대고 눌러주고 했는데 역시나 이 녀석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일반적인 갑오징어, 문어를 노리는 일반적인 채비의 튜닝 얘기와 먹는 얘기를 함께 달아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놀람> 하려고 목적이 목적으로 산 녀석이 아니고 구매한 녀석이 아니고 아, 이 녀석을 튜닝을 해서 이 녀석처럼 만들려고 했었어요. 크기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이 녀석이 너무 비싸요. 개당 이천 원짜리라서 지금은. 근데 그렇다고 모양을 보니까 오, 괜찮더라고요. 훅도 굉장히 크고 해서 아, 나는 어차피 1 1월에는 남해권이나 뭐 여수 뭐 이런 쪽으로 문어, 갑오징어, 병행으로 출조를 하니까. 어차피 나가는 배가 노리니까 윗부분에 이걸 달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25일에 이걸 써 봤었어요. 물론 잡았습니다. 이걸 잡았는데 이렇게 싱커가 물론 이제 무게 중심이 맞겠죠. 이 위쪽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 때문에 잘 맞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움직일까 기성품이긴 한데 뭐 그렇게 따지면 왕릉 얘기도 기성품이죠. 이 녀석은 뭐 딱히 싱커를 가지 채비 앞쪽에 뭐 다이곤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녀석이 움직이는 녀석은 싱킹 타입과 가지줄 높이의 그 단차 그 높이의 중간 쯤에서 유영을 하더라고요. 조류가 세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저항 때문에.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좀, 좀 사치에 가까운, 아니, 아무튼 아이 녀석도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이거 아까워서 안 쓴다고 근데 뭐이 녀석은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면 꼬리가 뜹니다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론 물속이 정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유속이, 유속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잠깐 한몇분요 요 정도만 빼고 유속은 항상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만큼은 쓸것 같아요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제 끌고 다니니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다만 출석, 출석 하면서 얘는 그미끌림이좀 많이 방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찍은 게 없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기성품 이 녀석들끼리 가지채비에 유형하는 모습을 좀 담았는데 <웃음> 이 녀석들이 이 녀석을 밑에 달고 이 녀석을 가지채비 위에 달았는데 끌고 다니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와요. 가지채비만큼 여기 가지채비에 그 빙글빙글 구슬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원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두 녀석이 예, 끌고 다닙니다. 이것도 은근히 문어 녀석들한테 높이를 할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기성품이고 이 녀석도 기성품인데 이 녀석을 가지채비로 달았고 부력을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참 아쉽죠.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이 탄생을 했는데 너무 가라앉으니까 그렇지만 물속에서 갑오징어와 문어가 있다면 제 생각엔 잘 어필할 것 같아요. 자그 유영하는 모습을 좀 보시죠. 자 마지막인데 아, 이 녀석은 만드는 방법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 뭘로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금방 아실텐데 어쨌든 모든 분께서 눈썰미가 좋지 않으시고 경험이 모든 분처럼 많지 않으시니까 자작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자 보시면 부력을 했어요 부력이 너무 세 가지고 부력을 좀 다운시키려고 추, 이게 3호 추, 이게 2호 추인가? 3호 추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뭐 물속에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부력을 맞추기 때문에 했는데 물속에서 뭐제 입장에서는 성공입니다. 이 녀석보다는 바닥에서 쿵쿵 찍는 모습이 이 녀석보다는 좀 떠요. 약간. 유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말씀드려야 되나? 이 녀석을 밑에 문어채비로 달고 그다음에 갑오징어까지 병행으로 노리냐고 이 녀석을 했습니다. 부력은 영상 속에 있는 녀석과 색, 컬러가 다릅니다. 근데 비슷하게 했으니까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영상이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 테스트 출조 1회차 때 그때 선장님께 배웠는데 문호는 잠자고 있대요. 한 곳에 있다가 뭔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먹이 활동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데 호기심을 일깨워주려고 저는 이거 반짝이도 달고 물 속에 들어가면 반짝이가 한 것과 안한 것과 제 눈에 보기엔 영상 속에서는 어필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짝이 뭐 비싸다 직접 손으로 만드시기 뭐 하시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비싸다 뭐, 뭐 필요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 생각엔 반짝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뭐 비용 절감하시려면 직접 그냥 꼭저 매운 라면 봉지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과자라든지 포장지는 안, 안 되더라고요. 어, 말씀 잘 들었네. 포장지는 별로 어필 아 아니 어필이 아니고 수명이 오래 안 가요. 뚝뚝 끊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과자 봉지라든지 라면 봉지 이런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 녀석이 물속에서 유영하는 걸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해야 되지. 호기심을 일깨우기에 자작채비가, 문어도 노리고, 갑오징어도 노리고 하기에는 제마음엔 들었습니다. 이 녀석은 막 구기, 구깃, 구기, 구깃, 구기 타고 했는데, 영상 속에 담아져 있는 이걸 구기지 않고 그냥 했어요. 구기고 하면 난반사가 잘될것 같아서 반드시 꼬깃꼬깃. 꼬깃. 그래봐야 물 속에 들어가면 또 펴집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자, 준비해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그 카메라 감독은 집사람이 해줬어요. 야, 아마추어가 그냥 호기심에, 호기심에 발로 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정답이 없으니까 약간의 좀 궁금증,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물색은 수준과 저희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저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위에서 볼 때랑 또 짐작하는 거랑 움직이는 게좀 다르긴 다르구나. 역시. 그래서 영상을 찍은 목적이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정답이라고, 한, 정답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위험한 분들이에요. 아니 물고기 물고기의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에 근접하고 싶으시면 하나의 참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영상 찍으면서 저도 좀 배우는 것 같고. 자, 어 조촐한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